안녕하세요. 이거 미나리 한단 깨끗해서 이거 밑둥구리 지저분한 거 요거만 좀 약간 뻣뻣하다 싶은 거좀 잘라내보고 길게 담을 거예요. 이파리는 좀 띄어버려야 돼 끝에. 이게 자르면 자르면 휘치기 편한데 길게 담으려니까 히치가 좀 거북하네. 이게 저기 혹시 거머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식초 물에다 조금 좀 담가 놓을게한 10분 정도 담가 놓을게요. 1 0분좀 담가놨는데요 미나리 없으.. 이제 거물이 없어요 거물 한 마리도 없네 네. 한번 휘칠게요 살짝 묻힌. 아까 싱신거니까시초를만 빼면 되지 적국물로요 멸치액젓에 살짝 절굴거예요 이렇게 절교놨다가 솜이 이렇게 살짝 죽었어요 이거를 국물을 빨아내야 돼 파, 흰 부분도 좀 넣고, 붉은 고추도 좀 썰어서, 이건 양파는 갈기가 나고좀 갈아서, 잠깐만 손 다치니까 이거남길 거예요. 이게 찹쌀풀을요, 좀대지각게 썼어요. 통깨, 마늘. 생강, 당 이렇게 고춧가루는 뭐 본인의 취향대로 빨갛게 하려 빨갛게 더 넣고 다섯 개만 일단 넣어볼게요 빨갛게 해야지 2개 정도 간을 좀 봐가지고 싱거우면은 새우젓을 좀 넣을 거예요 새우젓을 요거, 이걸 하나만 짜니까 이다 버무려졌으면 이제 하나씩이나 둘씩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갖고 단지에다 담버흐또 <웃음> 엄청 기네 아이고 길어 향긋하니 맛있다 미나리 김치요 이렇게 담았어요 근데 어 하루 정도 음 실오에다 놨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이게 조금 시금치 익으면 드세요 간이 미나리 속에 다 배야 되니까 이게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긋하니 맛있네요